정신을 차리세요. 맛있게, 맛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Todosolo> 네? 네? 지금 뭐하세요? 아미도 라이브 미도 보고 있어요 미이요미 같이 lists演이야?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미두 지금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 가이드 오늘 소개할게요 오늘 여행 책임지는 여행 가이드 리플 가이드 최마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여행 따라서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목적지는 강남! 아사 진짜 저 조심하세요 요즘 정신을 차리세요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웃음> <웃음> 너왜 질투 안 해줘? 강원도 <웃음> 해줘줘. 해줘. 좋아해줘. 맛있게, 맛있게도 마세요. 그게 <웃음> <웃음> 질투냐? 네. 아까 아. 아, 이거 그렇게 하던데? <웃음> 자, 그러면 네. 오늘 강원도 삼척에서 만날 거고 가는 길에 저기 춘천에서 들려가지고 닭갈비나 먹고 합시다 가자. 가자. 가자. 떨어지는 포인트. 할 때. 아 오늘은 비아 카니발을 빌렸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 K5를 탔을 때그 뒤에 눈이 안 눕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눕혀주는 걸 빌렸어요. 와 대박. 오늘은 조금 더 장거리죠? 네. 1박 <웃음> 2일이 때문에 네. 제가 이틀에 30만 원 주고 빌려왔어요. 근데 진짜 넓고 좋아. 맞아. 진짜 넓고 좋고 여기서 파티도 할수 있어요. 파티 진짜, 가능. 진짜 가능. 여기서 바비큐 가능. 가능. 바비큐? <웃음> 자 <웃음> 과장 과장 하시네요. 어야블루스 마이크 같은 거 가지고 올까? 아, 어르러 네? 그냥 부르면 되죠? 일하러 가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자. 일하러 가요? 네. 네. 아세요? 아세요? 일하러 가. 그 잡을 수 지각이야. 잡을 수 지각이야? 대충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웃음> 지하철 사람 많아. 오, 오. 오. 발바닥 불이 난다. 오. 약간 표어 같은데? <웃음> 아니, 팔걸이도 형. 어, 맞네. <목소리> 어, 아, 맞네. 어? 계속, 계속, 계속 이러고 있었어.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예. 여자 코식기란 <포식이> 거. <웃음> <가서 웃음> 팔걸이 없는 척 하면서, 하기. <웃음> 어, 팔걸이 없어. 팔걸이 <웃음> 없어. <웃음> 음. 야, 아, 예. 됐다. 예.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난제꿈 <제꾼>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름 돋았던 노래가 백정 콘서트 가가지고 라이브 들을 때였거든요. 두 번째. 너무... 에이 야. <웃음> 아니 백지영님과 비우는 비견들 정도는 전혀 아닌데 아니 저 노래 잘해요 맞아 아더 열심히 하죠 근데 진짜 잘해요 음. 아니라고 안와 <웃음> 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칭찬을 너네가 해줄 때 음. 너네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근데? 실력이 안 되면 아, 아, 뭐? 아 얘네 뭐 감싸주는 거임 뭐 약간 이러잖아. 그뭐 감싸줘야지 그러면. 아니 실력이 안좋으면전 칭찬 안 해요. 누가 감싸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 합다, 합당할 만큼의 네. 실력을 제가 아 네. 여, 완전 잘하는데 진짜로? 너무 겸손해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잘해요. 전 웬만해서 칭찬 잘안 하거든요. 그치 유지가 좀 칭찬 안 하긴 하지어나 칭찬 진짜 안 해. 자 이제 주무세요. 짠. 네. 네. 아. 여러분 거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잤니? 잘 잤더라 둘이. 어 너무 잘 잤어. 닭갈비에 라면 살이 어서 먹어야죠. 오 너무 돼. 좋아 너무 절대 좋아. 좋아. 절대 안 돼. 까치지 어, 마. 쫄면 살이야. 아, 라면 살이야. 쫄면 살이야. 라면이 둘다 해.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여러분 쫄면 살인가요? 라면 살인가요? 우동 살인가요? 어? 어 아, 닭갈비는 우동 살이. 자 도착했다. 와 도착했다. 닭갈비 먹자. 닭갈비 닭갈비. 여기 역시 우동사리밖에 없다 아 맞아 어. 저희 둘다 라면 사리야 쭈면 사리가 아닌 우동사리를다 <웃음> 맛있겠다 아나 궁금한 게 있어 뭐? 그래서 아줌마님이 가주시잖아 어. 가주씨면 먹고 싶지 않을까? 근데 내 케이크를 면은 질리나? 어 끝이 않을까 야무지게 먹어야 되죠? 아, 야무지게 먹어야지 쌀뽑기 들어갑니다 <웃음> 어. 오. 아 이거 왜냐? 뭐 걸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먹고 싶죠? 또 어떻게 해요? 못 먹어서? <웃음> 맞아 진짜 <웃음> 꼴박에 <지금 올밖에 안 웃음> 맛있겠지 아니 난순천으로 올로우면 좋다 춘천으로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웃음>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 <아니>, 죄송해요 <웃음> <아니, 웃음> 근데 마트에 되게 놀리는 말투였어 여러분 <웃음> <그러면> 먹고 싶으시죠?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너무 맛 <맛있어요. 웃음> 저도 먹을 수 있네요? <웃음> 근데 저는 젓가락질 할수 있네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야, 진짜 맛있어 크게 먹여드릴게요. 아! 머리, 머리 카락을드시겠어요 어, 머리카락이랑 색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거. 자, 잘 먹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다 커피 야, 사야 오. 돼요. 커피 사야 되겠죠? 가위가위보합시다.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 아, 잠깐. 뭘할 거야? 비밀이야. <웃음> 가위 가위보. <웃음> 어, 진짜로? 와... 아, 진짜? 아 역시 산산산 <웃음> 걸리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아, 먹을게. 자 이제 다음 다음 어디냐? 바로 바다 로 갑니다. 바다! 아 바다에 있는 카페 거리로 갑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어? 자 이제 주현이가 운전을 합니다. 예 주주 주주 주주 배스트 드라이나 이렇게 큰탭 처음이야. 운전하는 사 주현이 되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혼자 마트 했으면... 애잖아너 애기. 자, 야 거기 어. 되게 자기 좋아. 완전 왕조어요자 <웃음> 여러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 시간 가도착했 가지고 도착했는데요 너무 했요니다도착했요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니다다 여러분 근데 할 일이 사실 있어요. 뭔데요? 이, 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네. 이, 이거 사진 알아 여기 위에 사람이 있는 사진? 아 알죠? 네. 네. 네. 그거 찍기. 아 여기서? 네. 너가 끝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 얼굴만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놔둬서. 최고야. 자. 어떻게 생겼어? 아, 그냥 보여릴게요 어떻게... 됐나? 오 사진은... 야 근데 우리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아, 너무, 너무 재밌다 어, 갑자기. 너 이... 어, 어, 노래도 가. 그래. 야 아, 귀여워. 예, 귀여워 야 빙수 왔다 자 빙수가 왔어요 아 야, 빙! 빙! 아, 아, 아, 빙! 빙! 아 빙수야 아, 야 빙수야. 아,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녹지만 녹지마. 녹지마 나는 힙! 빙수에는 파시꼭 있어야 된다 생각해 어 오, 저는 도 저도... 아, 아니에요 애기 있네 왜요? 내 맘이야 난 팥수 싫어하니까 어. 진짜? 단팥빵은 싫어해 이쯤 되면 만두국빵은? 싫어해요 주꾸빵은 슈크림빵 좋아해 붕어빵은 팥 이렇게 쭉 짜서 먹어 너 설마 팥아차서안 어? 파... 먹어 헉? 너 진짜 가리는 거 많다 팥은 맛없어그 양갱 알겠어. 안 먹어 음. 이쯤 되면 좋아하는 거 찾는 게더 빠르다니까요 양갱이야 양갱니다빵이 너무 차니다아요 빵이랑 빵이랑 수이랑 빵이랑 빵이랑 빵이랑 빵이랑 빵이이랑 빵이랑 뜨이랑빵이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아해봐해봐어야 <웃음> 입술 모형킹 뭐, 맞은데?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야, <웃음> 이건 그냥 원숭이잖아요 이러다 봐요 이게 뜨거운 게 <웃음> <당시 웃음> <수건이> 아니라 당신 해보세요 당신 얼마나 잘하나 부담감이 있다고 오, 좋아, 좋아 아. 아, 막. 어, 그렇 주세요. 아, 그러 안아 죠 아, 그 아, 그지그지그지 이런 티켓있어야마 양정훈 일대. 오, 다 민지. 네빙수로 이행 씨. 빙! 친구야. 수. 나랑 결혼해 줘. 수 r 상관없는 거예요. 어깨, 어깨, 어깨춤 l a 요은 stan 영화 여성 가 잉생신 el Sal i i m 아 p r 이마무리 잘해. 여성과